오늘은 유다서 인물 강의 시간으로 유다, 가인, 고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일반 서신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쓰여진 것은 그 교회 피박기에 쓰여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쓰여진 게 교회 피박기 그리고 일반 그 유다서는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불특정 다수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유다서가 주로 쓰여지는 것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 그거를 주, 주제를 갖고 있고요 수신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다서가 구성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발신인과 수신 1절에서 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부 10절까지는 적죄자들과 심판의 필요성이 있는 거, 있다 없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과거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내피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로세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나와 있고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 믿음을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너희를 보아서 찬양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기록적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인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모세 가인 고라 에 대해서 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거족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장소는 어디가 쓰여진지 그 것은 좀 모르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60년에서 66년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서신에는 없는 말씀이 나와 정경 채택에 논란이 됐던 유다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서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지기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유다서 는 거의 모든 말의 출처인 베드로 후세의 언급 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마했던 그러니까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감독 사제 수도 승리에 대한 반대하는 서신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서 정경으로 채택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이라는 것은 뭐고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 정경은 정경은 구약의 39권을 선택한 것이 ad 90년 얌니아 종교 회의에서 채택이 됐고요. 신약의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되고 난 후에도 그. 서틀리아는 야고보서베드로후서 요한 2, 3서를 정경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다음 오리겐 같은 경우는 2 7권다 성경을 인정했지만 은야고보서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히브리서, 유다서는 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경은 그렇다고 치고 요 우리는 정경은 지금 우리가 쓰이는 것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쓰여진 것은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을 정경으로 얘기하고요. 외경은 어 아포크리파라고 얘기하는데 숨겨진 비밀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BC 2세기에서부터 AD 1세기 사이 기록된 유대 문원들인데 어, 개신교에서는 절대 외경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토릭에서는 외경에서 일부분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또 위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경은 저자나 근거가 불분명한 책을 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200년서부터 AD 2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읽혀지는데 거기에는 허구적인 인물, 그 다음에 익명의 저자들이 저작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짜 저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위작이라서 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유도서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구스도의종여 야거보 형제인 유다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거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나오는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보면 그 뒤에다 보겠습니다. 그럼 자신을 낮춘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그 누이들, 그러니까 야거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미하이라고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건 뭐예요? 아무도 믿을 것이 없고,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쓴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9장 5절에 보면,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는베드로는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했지만, 나는 바울은 나는 그것을 데릴 권리가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난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 주위 형제들도 야, 유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수의 동생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임에도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고 동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작위 낮췄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없으며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 생전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혈육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종, 야곱의 혈육이라고 표현한 자였다. 진리가 뭐, 무엇인지를 전파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신구야 과도기의 교령 역할을 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구야 과도기의 교령 역할을 한 것은 무슨얘이냐면 유다, 나야고보 같은 경우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구약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중간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얘기한 교랑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누구에게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서 보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안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안고 거룩하게 됐다고 성결게 됐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한 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은 무엇인가. 아까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 예수님의 불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상금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국류를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들은 국류를 여기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가지지 못해 의심하는 자들을 궁리를 여겨라.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불가함 돼서 끄집어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7번째는 뭐냐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리를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베필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와 육체의 욕망 같은 것은 그 더러운 죄까지도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음란한 자는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고린도에 고린도전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며, 그, 그,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실 하 서게 하실 이다. 그니까 그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서게 하실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위험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험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축조할 때 마지막 이 축조할 때 쓰는 그 어떤 그런 구절이죠. 영광과 위험과 권력과 권세가 어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려워,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있을지어다라고 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서는 언제, 어디서, 왜 썼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죠? 편지하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로 너희를 권하여 야할 필요가 느겠다 믿음의 도를 지키, 꼭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다. 지키기라고, 지,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유도서 있죠?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란 얘기죠. 교직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나왔던 얘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은 영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육체로 임하시면 갖다 부인했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의락자는 이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거짓 사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싹꾼인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거 보면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자 여자의 관계 금저 그런 것으로 아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보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서는 거짓교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뭐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그그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쓰여졌냐 아까 왜 쓰여졌냐는 우리가 알수 있죠 언제 쓰여졌냐는 것은 이게 유다서가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서 저,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수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쓰여진 시기가 아, 그니까, 러 유다 아니, 베드로 전서 쓰여진 게 63년에서 64년, 후서가 64년, 66년, 그니까, 러 순교하시기 바로 전에 쓰여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60년에,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 그, 교회 문어의 에록서를 이용 인용했다는 것을 보면서 근거로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그 다음에, 어떤 분은 40년도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그,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어, 그, 야거보소가 쓰여진 그 후에 쓰여지지 않느냐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는 80년도에 쓰여지지 않았냐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 유다서 내용에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서 후서 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가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서를 그 그, 저, 후서가 쓰여진 64년에서 66년 그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0년, 60년에서 66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쓰여졌냐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 어디서 쓰여졌냐는 것은 어디서 쓰여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참고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리미 때 누가 심판받은 자들인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받은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아,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리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 여기서 보면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 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2절에 보면, 자기설 처설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음해 주셨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필림이 나오는데, 당시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천사들은 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들어왔다고 얘기가 바로 이, 어, 이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죠. 자, 7절에 보면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과거 심판 모습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육체를 따라갔던 건 뭘까요? 동성입니다. 애 같은 이상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바로 이 내용들이죠. 그래 불의 심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에 이르되, 보라, 죽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왜 제가 에녹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뒤에 나올 것이 에녹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담의 칠대선 에녹에 대해서, 에녹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에녹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에녹은. 자, 65세 무드세를 낳았고 무드세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 자녀들 낳았으며 그의 365세를 살더라. 그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였더라 자, 첫 번째 뭐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해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증 거를 받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다서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얘 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요. 자, 에녹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까 에녹서라는 것이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외경. 아까 말했던 정경과 외경, 위경이 아니라 외경, 외경인데요. 자, 외경에서 보면 이 에녹서를 갖다 참고로 뭐냐면 에녹서는 이디오피아 이비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 어 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포함하고 모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그 내용이 어세 가지, 에녹 3서까지있는데그 내용이 아주 정결하게 아주 그 내용이 정확히 그 보존되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번식하고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다. 하늘의 아들인 천사들이 그녀들을 보고 탐을 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아내를 맞아 우리 자녀를 낳자. 그 말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맞아서 낯차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인 세미아자가 너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너희가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부 다 맹세해갖고 저주를 서로 묶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7장에 보면 그들이 각각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여자들, 여자들이 임신하여 엄청난 거인들을 낳았는데 거인들이 키는 1,000 큐비트, 475미터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제, 저도 이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냐면 사도 바울이 돌아가실 때쯤 저는 사실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사진들입니다전 이 세계에 퍼져 있는 거인 유골들 이 유골들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아 이게 이게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진실인가 왜냐면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줬고요. 이 내용들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거인 손가락입니다. 이 돈의 화폐가 15cm인데, 요1 5 c m 이 15cm 크기가 내 손가락만 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라는 얘기죠. 이 거인의 크기가 아마 4, 한 4m, 4m, 5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자, 아모스에서 보면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나오면, 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대로 앞에서 멸망시켰다. 저들이 비록 백항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했으 나오는데 이 백항목처럼 키가 컸다는 얘기인데 이 백항목이 나오는데 저 국민일보에서 보 이런 게나니다 백항목이 자라면 키가 40m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m, 5m가 아니라 40m, 50m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까, 엔옥셀은 475m라면 엄청난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백향목의 지름은 3m나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이 발을, 발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보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인, 그, 현대 인간이 180cm를 보면 6피트로 보거든요. 1피트가 30, 3.03m, 센, 저, 미터가 되니까 6피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180, 센치가 되죠. 자, 근데, 이, 막시무스, 로마 장군이었던, 그, 로마 황제였죠. 로마 제국의 52대 황제였던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어, 262cm가 됐다고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은, BC, 어, 저, 1010년에 나오는 골리앗은, 그, 323cm. 그 다음에, 어, 바사녹왕 오금. 왜, 예요 365cm라고 되어있습니다. 바사녹 그, 바사넉 왕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욱해서 발견된, 이거 1950년에 크에서 발견된 6월에서 보면 이게 4m 50cm, 4.5m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57년 스위스 발견된 것은 6m. 그 다음에 1450년 프랑스에 발견된 거위는 7m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13년 프랑스에 발견된 것은 7m 80. 8, 80cm, 그 다음에 카라타고인, BC 650년 전에 나왔던 것은 1111m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인족이라는 것이, 거인족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가메시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수메르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수메르 왕. 목록에 따르면 이것은 뭐예요? 대홍수가 있은 뒤에 세워진 나라 우루크 왕국의 다섯 번째 왕을 길가메시라고 되는데 이 사자의 크기가 보다도 훨씬 컸던 것이 바로 길가메시의 동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온 그, 그, 벽화에서 보면, 바로 이 부주에서 보면, 이 1번 크기와, 1번, 일반 크기와 또 일반 사람들과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 나오고요. 이 사진들을 보면, 이 사진 크기와 이 거인 크기를 비교하면 이런 거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여 이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느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느님과 동행한 사람이 애녹과 노아 두 사람밖에 없죠. 근데이 사람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뭘까요? 무슨 얘기예요? 천사와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했던 혈통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지금 그 당시 노아 심판 밖에 그물 심판 밖에 홍수 심판 밖에 전에는 어떤 거였냐? 하이브리드. 그가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 다른 이종 겹배가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야? 천사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었던 내피림이 있었던 것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아는 의녀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인 유골이 나타났다면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은 이 거인 유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에녹스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두 번째, 어떤게나오냐면두 번째,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아까 그, 그 천사, 그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고 얘기하죠. 자, 에녹스에도 마찬가지 18장 10절에 보면 이게 나오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땅속에 깊은 곳에서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일곱 개의 별을 보았다. 천사는 여기는 하늘의 별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이요제 시간에 뜨지 않고 지극한 별들이 여기 불타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요? 하늘의 천사들이 가두는 감옥이라고 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왜냐하면 베드로 후수에도 2장 4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십판때까지지키가셨다고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똑같이 베드로 후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무적행 타르타투스 무적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그 롯의 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엔 야사리 책이 나오는데, 야사리 책이 나오는데, 이 야세리 책이 뭐냐, 뭐냐면, 심판 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그, 딸들과 함께 아내와 다시 갔죠.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떻게 웠냐면로시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세상의 미련, 그러니까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그 놔뒀던 자기 어떤 그런 그 미련, 자기 삶에 대한 미련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것은자 나오겠는데, 그 내용과 다른 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나왔단입니다. 그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 야살의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1 0장1 2절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리 사람을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께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물라 달아 달다. 너도 아, 아, 아, 아, 알, 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다그러니까 달과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라고 얘기했죠. 그아모리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인족이라는 얘기죠. 40m 때는 거인족을 물리칠 때 하늘, 하늘한테 여우수아가 얘기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느냐? 야살의 책에 적혀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사무엘 하에서 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며 불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거기 에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노래 부른 슬픈 노래를 갖다 부른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을 갖다 그리면서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살의 책을 가서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그 위, 위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외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 자. 노세의 아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세의 아내도 그 성업의 멸망을 보기 위해 뒤돌아 보았으니 이는 소동에 멀며 그녀와 함께 나오지 않은 그녀의 딸들로 인해 그녀가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봤을 때 소극기 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장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노시의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사이들은그저 하나님께 이 성을 면하시이니 이것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드 농담을 여겼다고로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딸들, 자녀들, 두 명의 딸들 외에도 그성에서남자이던 결혼한, 결혼했던, 남겨진 그 딸들을 갖다 생각하며 그녀의 딸들로 인해 그녀가 연민을 느꼈다고 야살의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민 마지막 때 가족들에게 연민을 믿기지 말아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왜 그러냐 보세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거무지로 왔다. 내가 온 곳은 뭐요? 예 가족과 아버지와 딸과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아오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불효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아까 야살의 책, 왜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아, 하느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은 각자의 구원인지 가족 구원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얘기입니다. 39절에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 누가 보면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세의 아내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마태복음 39살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안, 돌아보는 지돌아보 자, 자기 손에 쟁기를 제껏,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족과의 인연도 거기에 마지막 때, 그로 인해서 내 구원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에서, 저 9절로 가서 보면, 천사장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이게 마귀와 다툼죠.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민수기 3장 5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합당에 장사됐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 천사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 다투는 거였습니다. 마귀와 다투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판결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를 갖다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벌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몫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다서 9절에서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무엇이든지 그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한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범죄한 자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방하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보세요. 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로 쳐 죽였죠. 아벨을 갔다요. 그 다음에 그 발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에 불렀죠. 모합 왕 발락에 불렀더니 거길 돈을 받고 가기 위해서 갔죠. 그러다가 이 나귀가 말을 하면서 너왜 갈라고 그러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발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으로 따라 멸망얻더라 자, 뭐예요? 지진하면서 모세한테 그 권,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지진에 지진으로 모든 사람이 땅속으로 다 죽어버렸죠. 이 죽은 사람들이 결국 2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렇죠? 고다 고라와 같이 합했던 4명과 25, 250명이 다 땅속으로 지진으로다 죽어버렸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는 라건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이 끝난 뒤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옥의 티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급급한 자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싹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자기가 그 돈을 펑펑 쓰고 그 다음에 그 음란한 생활을 해서 그성도들 갖다 청취형하고 그 다음에 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뭐예요? 구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열매를 맺지 못게 한번 죽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래갖고 쓸모없어서 뿌리째 뽑혀버린 두번 죽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1장을 보면, 애찬의 암차라고 나온 내용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너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소금수로소금수로 즐기며 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연애할 때 그들의 소금수로 즐기며 놀고. 그런,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예요? 그, 그런, 그렇게,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양떼를 위해서 목자들이 먹이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냐면잠언 25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자 선물한다고 거짓말만 자랑하는 자들, 그그 그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것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라고 나온 것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때 무슨 얘기? 열매 있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50장 20자리에 보면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솟구쳐 대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거친 자식의 부끄럼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도 나온 게 뭐냐면 캄캄한 흐암으로 돌아갈 유려는 별들이 아까 천사들 갔다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집어넣고 지옥에 가뒀다고 얘기했죠.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깜깜한 밤 안에 떠도는 유성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도 베드로우스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섯 가지 이런, 이렇게 런이 본능대로 하는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 반람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 바람에 불안, 물 없는 구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보다 제사를 우선한 가인, 그럼 가인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가인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가인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는 그 아벨은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그 우리의 짐승의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농사하는 그 농사의 어떤 그런 그를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고 하느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또 어떤 분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물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죠 화, 저, 그 싸운 자가 있으면 다툰 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먼저 하면, 첫 번째 사람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회계를 먼저 받았다. 그다음에 왜 그다음에 제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우리는 그저그 그, 그, 그 동물의 피를 받았는데 결국은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가 결국 뭘까요? 결국은 뭐냐면 어. 안 받은 이유가 결국은 그 동물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 속에는 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 여러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이의 소통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맡겨던것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건데 뭐예요. 가인은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가인이, 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어, 그들이 들에있을때 가인이 그의 아들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5장 23절에 보면 예물로 재단해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 여기서 먼저 요 먼저 회개하고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물을 하라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3회에서 15장 22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정의 제사보다 낫다. 순정, 제사보다는 순정이 먼저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결국 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인 것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온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나온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요? 영적 예배라고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회개하고 순수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께서 가인의 길에서 내 아우, 아우 아벨이 우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이게 아벨 아벨을 죽인 걸 모르실까요? 아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상태를 보라고 이, 물어보신 게 아니란 얘기죠. 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회귀할 시간을 줬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자기 상태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죄져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죠. 니가, 너희가 왜 선악가를,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회귀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변명을 하게 바빴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비하면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고 하느님의 어떤 그런 제자 그 수제자가 그,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론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죠. 이거 여기서 똑같은 겁니다. 이사람 회개할 시간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으면 뭐냐 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유리한 자가 되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인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인을 저주하지 않고 어디를 줬어요? 땅을 저주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남다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녹서 엔옥서, 아 에녹서에 있는 아담과 아, 아포크리파 아포크리파에 나오는 아, 외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책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은 하와와 아, 하와의 해산과 아들을 출생이 더없이 기뻐했다. 아들을 카인은 딸 룰루와와를 난 아들은 카인. 자녀가 나왔는데 그때 아들은 카인이라고 얘기, 가인이라고 얘기하고 딸은 룰루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루아가 무척 이뻤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아들을 낳는데 았 뭐냐면 아들은 아벨이었고요, 딸은 아, 아클리아라고 이름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남은 사탄이 사탄이 밤에 와서 자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너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누이 룰루아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얼굴에 못생긴 그의 누이 아클리아와 결혼시키려 한다 뭐예요? 이 룰루아와 아벨이 결혼시키고 카인은 아클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내용이 나올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할 것을 본 아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니까 결국은 뭐예요? 동생을 아벨을 미워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 카인에게 아들아 내가 시린풋을 추수한 뒤에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며 내사악과 죄의 용서를 빌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아벨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벨은 복종해갖고 제물을 만들고 그래서 바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런 죄가 있으면 그 회개하고 했는데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 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 냐면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함께 가서 제대에 제문을 바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도록 일어선 채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아벨 자신에 대해서 더욱 기뻐했다. 그들은 아벨의 마음이 착하고 그 몸이 순결했기 때문이다. 아벨에게는 거짓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창세기서 우리 정경에 나오던창세기서그 내용들은 너무 간략하게 축소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모르지만, 이 아담과 하와이 책, 아포크리파, 외계에나 아포크리파에는 아담과 하와이 책에서 나옵니 이것을 전혀 자세하게 풀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은 아버지 아담의 모범을 보어서 매주 세부식 제사를 반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봉원에 전혀 기쁨을 못 가진, 가진 카인은 가인은 오히려 아버지가 재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으며 한 번은 그가 재물을 바쳤는데 재물이 아까워서 자기 양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가와에게 아들이 닦았으니 가가 졌으니 어, 가가 아내를 찾아 저 가서 아내를 찾을 생각을 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가 난 거죠. 왜냐면 아담은 아그 가인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 모질어서 저 싫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벨의 누이를 카인에게 이렇게 아담의 아벨의 누이를 카인에게 가인의 누이를 아벨에게 줘야 서 결혼시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고했어요카인의 마음이 모질어서 싫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 대신 하느님께 재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도 가인이 그 마음이 사악하고 간악하고 난폭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자, 사탄이와서또한번 이간질을 지키죠. 자, 가인아, 아벨이 네 누이하고 이쁜 누이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화가 무지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다음날 아침 아담은 아들 카인에게 내양 네 가운데 크고 튼튼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자 여기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동생에는 밀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내용과 정 반대 내용이 나오죠. 형제가 모두 아버지의 말에 복종관을 산으로 가서 각각 제물을 바쳤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생이 제대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겠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은. 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 재물만 제대에 올려놨는데 그 마음은 교만과 허위와 로기 시기로 가득했다고 기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손이 미친 대로 돌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자기가 제대를, 재물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가 제대를 만들어서 재물을 바쳤죠. 카이는 재물이 놓인 제대 옆에 선채로 하느님께 자기 재물을 받아들라고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은그 재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신성불에 한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지도 않았다고 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십니까? 자 78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이 자기 재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신성한 분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그 사람이 회귀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봤을 때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본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이, 이성이,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면서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재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느님이 가인에게 너는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상태는 물어본 게 아니죠. 네 행동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권면하시죠. 경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재물을 받아들이겠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할 시간을 줬다는 얘기죠. 너는 나를 거슬려서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거슬려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무 뭐냐면 모든 것은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매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직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또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참지 못한 어, 카인은 들판으로 나가버렸고, 그때 사탄이 와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들이 그의 얼굴에 키스하고 너보다 더 그에게 대해서 훨씬 더 기뻐하고 있어. 아벨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카인이 분노에 차서 남모르게 음모를 꾸몄다. 동생이 죽일 기회를 노리며 음모를 꾸몄다고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본능적인 것들. 여자가 그 안에 개입됐다는 것을 에녹스에서, 아니 에녹스가 아니라 아포크리파, 아담과 하와이 측에서 분명히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할때왜 이런 내용들을, 왜 외경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외경을 아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람들이 풀어 쓴 것보다도 어, 유대문서 고문서들을 보면, 그 고문서에서 더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왜 참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어,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자 그럼 가인에서 한 보겠습니다 회계보다는 제사를 우선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급하고 옹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하느님께 화를 못 내고 아벨, 아벨에게 분포리한 사람이었고요 회계보다는 제사를 택한 자였고 본질보다는 현상 형식에 치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그, 신사 참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사람, 두 분의 유명한 그목사님들한 얘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주규철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외에, 하느님의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두지도 말라고 얘기한 것을 붙잡으셨고요. 어, 황경진 목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도 괜찮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상보다는 본질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그 앞뒤 문맥을 봐서 정말 그것을 해해설해야지 그 해석해야지 어떤 한 문장만 봐서는 봐서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적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린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 발람. 발람은 우리가 그전번에 베드로 후세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것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발람은 점수가 있고 자신의 뜻과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자다. 그래서 예수,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지시에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던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 모함 여성들과 음행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게 한 장본이 바로 발람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냐면, 자, 민수기의 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증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남, 오니,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모세 아론에게 백성들이 뽑은 250명, 이 200, 지휘관 250명을 갖다가, 어, 작당을 해서 그들과 함께 뭐예요? 모함을 해서 모세에게 대들죠. 야 모세,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게 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따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왜 누가 하나님께 속하며 누가 거룩하고 택한 장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렇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에,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말하, 말하 이르되, 아침에, 아, 침에여호와께서 자기들 석한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택한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니, 니들이 왜, 니들이 누구한테 높임을 받았어, 어? 우리가,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왜너희들이 못하고, 좀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백성들은 다 거룩한데, 응?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인다고 이게 그랬더니 뭐예요? 곧바로 모세가 딱 엎드리죠. 4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내리이면 야, 그럼 내일 아침에 누가 하느님에 속한 자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너희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봉사하고 섬기 했는데, 너희가 그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얘기할 때, 야, 그러면 향론을 갖고 와서 우리 한번 시험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아, 그,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 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요 삼장에 보면 서기관들과바른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부하게 봉사하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 이거 작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거룩하고 정말 좋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한 번.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지각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그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서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들을, 회중을, 회문을 혀막 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그 다음에 그땅이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들의 재물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 삼켜버렸다는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들이 모든 재산을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전 가운데 망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역대에서 보이는 뭐게 나옵니다. 그 핫과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내유 사람들은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중요한 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썼냐면요. 자이 고라 자손이 있죠 고라 자손 가나안 함은 함이 잘못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한 족속들이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함이 아버지의 그 밑에 하체를 벗은 걸 보고서 형들한테 얘기한 걸 보고 그 그것 때문에 그 노아가 그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에게 찬송을 받다 고라자손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것,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우선이지 그 다음에 내용들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꾸면 용서해 주신다는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고래대사 한 보겠습니다. 모세한테 대든,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죠. 이름 뜻은 대물이었고요 오만하고 명예심이 많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출애굽 동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 봉사했고 명예를 탐한 자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권위에 도전했고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를 찬성했다. 아까 얘기했이 역대 20장 19절에서는 그들은 성전에서 찬성 부른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그 심판하는 오신 예수님에서 유사수 14장 10,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무사람 심판하사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내가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은 심판 받게된다는 얘기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돼서 행한 모든 경건한 일을 갖다가 그들을 정죄하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확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을 완악한 말로 말리냐마 그들을 정죄하러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예수님이요. 자, 에녹스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타락한다. 자, 아자젤이 사람들에게 장검과 담검과 방패와 흉갑의 제조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팔찌와 장신구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누라장 눈화장술과 눈썹을 아름답게 시장하는 기술도 가르쳤으며 보석과 보석류와 각종 염려의 선택법도 알려줬다.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뭘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 불경스러운 짓과 가늠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그립된 길로 들어서고 타락했다고 엔옥서에서 분명히 8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술거는 이걸 배운 사람들은 마술거는 사람 그다음 에 남을 풀린 사람들 마술을 푸는 사람들 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 천문학 배운사 다리 운행법을 가르쳐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들이죠. 자 타락한 천사들이 처벌이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가브리엘에게 감시 천사들이 가늠에서 나온 거인족을 멸망시키라고 지시했다. 아까 얘기했던 그내용이그대로 나오죠. 서로 싸워서 자멸하도록 만들라고 했다. 그런데 또한 미카엘에게 세미자와 다른 천사들을 묶어서 70세대 동안 땅속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심판은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지부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죄인들은 지상에서 맞살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도 땅으로 내려가지도 못할 것이며 그, 그러면 그,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몫시다재앙이 그날에 아, 옥자에 앉아서 거룩한 사람들의 선행을 고라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이 그들, 그분,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겠고, 하늘을 변모시켜 영원한 축복과 빛이, 빛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하겠지만, 죄인들은 내가 발로 짓밟을 것이다. 나는 죄인들을 지상으로 맞살할 것이다. 아까 그렇게 죄 짓는 자. 그, 탐욕하는 자, 그, 가늠하는 자, 이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말사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6점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들을 심판다. 한 자, 정의로운, 정의로움을 지닌 사람들이 아들이여, 성령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요 모든 왕과 지배자들을 왕자에서 일으켜서 죄인들을 쳐부실 것이다. 우리가 뭐예요? 잘못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지배자와 왕자, 왕자에, 왕에 앉았던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 말씀하십니다. 그는 강력한 지배자들을 엎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할 것이며 암흑이 그들이 집이 되고 벌레들이 그들이 휴게소가 되고 그들은 거기서 일어날 희망이 없을 것이다. 지옥에 빠뜨려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2장에 보면, 에녹스 6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옥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공패에 질릴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공패에 질릴 거라고 얘기한 거죠. 자,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드러낼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 자비를 간청할 것이다. 자,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 심판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아, 죄인들이 영혼들은 사악함으로 가득혀서 고문에 불이 타는 지옥으로 내랄 것이며, 사람들이 아들 앞에서 암흑과 수치로 가득 찰 것이며 칼날에 물려, 몰려서 쫓겨날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 되겠습니까? 이 제2성서 아포크리파, 거기 엔옥 1, 2, 3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의 기회가 된다면 제 이거 아포크리파 한번 구입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과 동행한 에녹 자 이름의 뜻은 신임자 뭐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아담, 야다, 아담의 칠대손이었으며 최장수자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구, 무드셀라 960, 969세 죽었죠.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 동행한 자하느님 말씀에 순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운 자 죽지 않고 승천한 자 하느님과 동행한 자가 노아와 애녹이 있고요. 죽지 않고 승천한 자는 애녹과 엘라가 있죠.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받을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유사서 17장, 17절 장1 7 19절에 나옵니다. 정역대로 사는 자다. 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고 정역대로 생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 일으키는 자, 유괴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까 불주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한 1서에 보면 2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한 뭐요? 한 주인을, 또두 주인을 성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 온 거라는 얘기죠. 명예,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없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절을 갖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18장 4절, 6절을 갖다 보고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겠는데, 자,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더라도 어떻게 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다. 는 불의한 일을 꼭 기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 나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어디에요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그가 받은 행,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느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가 이 우리 행위가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다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다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물강의를 보면서 배운 레츠는 하느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